지금 홍콩에서 저의 유일한 닭, 지금 테니스 팀 치러 가는 길이구요. 그 잠시 후에 홍콩 아파트 클럽 하우스 안에 있는 이제 테니스 코트를 보여드릴 건데 그 클럽 하우스 테니스 코트장 보여드리기 앞서서 제가 가끔 이제 홍콩 실시간 랜선 투어를 하는데 어 이제 지역별로 약간 이 통신사 환경 때문에 어, 이 스마트폰 이 데이터 통신이 안 좋아서 가끔 버퍼링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냥 농담으로 마구리가 껴가지고 제가 어,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게 정확한 명칭이 마구리가 아니고 마구니라고 합니다. 마구니 이게 불교 영어인데 어떤 좋은 쪽으로 이제 나가는 그런 가운데서. 어좀 이제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 번뇌 같은 것들을 이제 마군이라고 하는데 예,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하도 유튜브 조회수가 안 나와서 한번 찾아봤어요. 정확한 뜻을 알고봤더니 이제 예, 마구리가 아니라 마군이더라고요. 오늘 2021년 2월 말인데 좀 더웠다가요 겨울인데 어제 비가 와서 조금 쌀쌀한데 그래도 지금 뭐 저같은 경우는 지금 운동하기 위해서 그냥 뭐 반팔에 반바지 입고 지금 이동 중이고요 뭐 제가 지금 거의 뭐반백수라서뭐 경제적으로 좋진 않은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트니스상 뭐 간다고 하니까는 되게 팔자 좋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홍콩이 이런 생활 스포츠 이런 이용 요금이 굉장히 싸요 지금 가는 이제 아파트 클럽하우스 안에 있는 이 트랜스코트 같은 경우는 뭐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오늘 4명이 지거든요 4명이 한 코트를 대지는데 1인당 한 4,500원 정도? 어, 밖에 안 해요 네, 4,500원은 있습니다 백수지만은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아는 지인들하고 어, 테니스를 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집 인근에 있는 아파트 클럽하우스로 지금 이동 중입니다. 일단 지금 홍콩은 이런 실내에 들어갈 때열 체크도 하고요. 이렇게 뭐... 네. 여기 셉션이고요 여기 스쿼시 하는 공간하고 배드민턴 그리고 탁구장이 지금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웃음> 뭐 애들 실내 뭐 놀이터도 있고, 테니스 코트가 있는 곳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 개의 코트가 있고요 일단, 홍콩은 이게 그 모래로 된 코트장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공항이랑 가까워서 이제 저기 앞에 있는 하늘로 비행기가 막 뜨고 내리고요. 이쪽에 코트 3 개, 그리고 여기 뒤쪽으로 3 개가 있는데, 어, 중간 코트가 좋습니다. 왜냐면은, 양 사이드 코트 같은 경우는 이렇 공이 이 좌우측 이 숲으로 빠지면은 찾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쪽 뷰보다는요, 그리고 이쪽 뷰가 난 게, 이쪽에 있으면은 여기 아파트가 앞에 딱 있어가지고, 약간 조금 뭐 착시현상이 생겨가지고, 조금 공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제 밤에 비가 와서 지금 조금 젖었는데, 그래도 뭐, 이제, 경기하기에는 크게 뭐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잠시 저의 화려한 <웃음> 테니스 실력을 보시겠습니다 기본기 없습니다 레슨을 한번안 받아 가지고 아무튼 제 유튜브 영상에 마구니가 이제 좀 비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볼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조만간에 또 다른 홍콩영상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제 <목소리>